우리한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제 생일을 기다리면서 과연 내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가 올까? 이러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다른 지 친구가 찾아줬어요 진짜 감동 왜냐면 전에 제가 유진이 브이라이브 하는 걸 보고서 그 강아지의 그 맑은 눈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 저 케이크는 심상치 않다 하고서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이 다람쥐 친구였답니다 오늘의 배경 어떠신가요? 진짜 제 마음에 너무 쏙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지적인 느낌도 나고 뭔가 추리해야 될것 같은 이런 굉장히 멋있는 배경에 오게 되어서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야! 진짜 여러분 다들 제가 또 바이브들과 함께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서 어! 떴다 가을 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모두모두 모두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뻐 오늘 옷도 약간 이런 뭔가 느낌에 맞춰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완전 가을 가을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색깔 오! 완전 좋은데요?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감사해요. 땡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았어가지고 또 여러분 다이브 정말 감사해요 오늘 쇼 음악 중심에서 1위 했잖아요 오늘 또 11! 딱 11관왕을 0 했어 애프터라이크로 진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 기쁘고 정말 겹경사가 이렇게 함께 같이 하게 되었는데 진짜 다이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정말 행복하게 듣고서 또 저희는 몰래 몰래 아카라카에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가서 저는 예상을 정말 못했는데 이제 학생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제 생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또 많은 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즐겁게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이 V앱, V라이브를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크라카 학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한 일이 들 많네요. 자. 그러면 갑자기 뭔가 들어왔는데 오, 해피, 웨, 해피 가을 데이 해피 가을 데이 가을 선배의 21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선배님의 이거 완전 제가 선배의 증후군 아닌가 알고 <웃음> 요즘 다 선배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웃음> 선배님의 생일을 맞아 아이브 행성에서 멤버들의 텔레파시를 보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텔레파스가 가을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준비되어있는 랜덤 선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상황 문답이 준비되어있고 멤버들이 예측한 다수의 답과 가을의 선택이 일치하면 꽃기권 한개를 얻게 된대요 선물 오케이 <웃음> 멤버들이 신호를 읽기 위한 귀여운 포즈와 함께 첫번째 신호를 확인해주세요 자 귀여운 포즈 자 첫번째 신호 뚜둔 저는 사실 다른 멤버들도 이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멤버들이 이제 골랐을 것 같은 걸또 맞추는 거죠 자 두번 세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고 싶은 가을선배 선배가 자꾸자꾸 들어도 좋아할 것 같은 질문은? 뭐야? 가을 선배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어, 뭐야, 이거. <웃음> 이거 다, 이거 다 대답이 왜 이래? <웃음> 김가을, 혹시 나도 좋아하냐? <웃음>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웃음> 가을 선배를 보는데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야? <웃음> 이거 다 너무. 잠깐만. 이 분들 다 약간 드라마 대사죠? 이거 약간. 주접 댓글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러면 잠깐 다이브의 의견을 함께 봐야겠어요 다이브 뭘 골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 아니면 2 같은데 1 아니면 2 1 3 1 1 1 1 1? 1레이니까 1? <웃음> 저는 1레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쁘다는 말은 언제든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번 골라보겠습니다 뚜둔. 제발 멤버들 <웃음> 맞췄다! <웃음> 대박! 1번이 유진이랑 원영이랑 골랐고 2번이 레이랑 이서 그리고 3번이 리즈였대요 <웃음> 대박! 아, 근데 멤버들 약간 다 골고루 골랐다 리즈는 왜 이걸로 했지? 리즈한테 한번 어, 물어보고 싶네요 1번 가을 선배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웃음>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어휴 어렵네 자 두번째 두번째 신호 띠리띠리 정말 정말 정말 친한 친구가 가을의 생일 그만 잊어버렸다 이때 가을의 반응은? 음. 어떡해 너무 속상해 친구에게 서운함을 토로한다 그리고 괜찮아 내가 말해주면 되지 나 오늘 생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3번 끝까지 기억할 거야 내년 친구의 생일을 어? 내가 내년 친구의 생일 까먹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하잖아요 어. 이거 까마운 건 어쩔 수 없는데 바쁘면 까먹을수 있죠 저는 사실 바로 그냥 2번이거든요 괜찮아 내가 말해주면 되지 야너내 생일 까먹었어? 나는 생일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멤버들이 봤을 때는 뭔가 1번으로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이브? 또 어, 근데 뭔가 2번이 맞네 저는 완전 2번이거든요 2번, 2번, 2번, 2번 어? 2번 완전 맞네? 2번으로 할까요? 저는 완전 2번 3번, 1, 2번 2번, 2번, 오케이 2번 멤버들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쿨하니까 2번을 골랐을 것 같아요 2번! <웃음> 뭐야 나 완전 천재 아니야? <웃음> 와 대박! 여러분 모든 멤버가 다 2번으로 골랐어요 <웃음> 대박 어떡해 진짜 우리 완전 텔레파시 대박인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섯 명이다 똑같은 거부른 적? 없었대요 여러분 이럴수가 나 완전 지금 완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완전 놀랍죠? 와다 신났어 역시 대박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는 완전 텔레파시가 잘 통한다니까? 나 천재죠? 역시, 나야. 음, 괜찮아. 내가 말해주면 되지. 나 오늘 생일.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는 누가 뭘 맞췄을지 한번 제가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멤버들의 생각까지 내가 읽어보겠어. 자, 세 번째. 삐리삐리. 가을의 생일을 맞이하여 요정님이 나타나 세 가지 소원 중 하나를 들어준다고 했다. 어떤 소원을 고를까? 어, 첫 번째, 아이브 최강 장신 되기. 두 번째, 카리스마 뿜뿜 리더 되기. 세번 최고 귀여운 막내 되기. 흠. 자, 음, 흠. 이거 너무 좀 어렵다. 아이브 나에게 도움을 줘 3번? 1번? 1번? 2번? 이거 완전 다양하네 다양하네 근데 1번이 살짝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 근데 아이브 최강 장신이면 제가 완전 원영이보다도 큰 거죠 어, 완전 신나겠는데? <웃음> 리더 되기, 막내 되기 근데 저는 장신대기 일단 저는 장신대기 고를건데 멤버들은 아 근데 멤버들도 왜 이렇게 다 일본 골랐을 것 같지? 어때요 여러분? 또 근데 유진이는 리더 대기라고 하고 이서는 막내 대기라고 고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1번을 고른 이유가 키가 크면은 일단 다른 건다 모르겠고 멤버들을 놀려주고 싶어요 <웃음> 야망찬 꿈이 있습니다 <웃음> 멤버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보면서 흥 이렇게 하고 싶어요 <웃음> 진짜 다른 거는 사실 상관 없는데 누구를 제일 놀려주고 싶냐면 어... 어 이서? <웃음> 뭔가 다른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인데 이서랑 저랑 아무래도 이제 약간 비슷한데 이서가 크니까 이서 앞에 가서 이렇게 웃줄 대보고 싶네요 어때나 이러면서 하지만 그럴 일 없다는 거 <웃음> 그러면은 저는 모든 멤버들이 1번으로 골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뚜둔 뚜둔 과연 <목소리> 오! 일단 1번 맞았어요 레이, 원영, 리즈가 1번 골랐대요 근데 이거 완전 유명해. 이서는 2번 고르고 유진이는 3번 골랐대요 서로 하고 싶은 거 고른 거 아니야 이거? 이서 지금 리더 되고 싶고 <웃음> 유진이 막내 고 되고 싶은 거 아니지? 이거 완전 본인의 사심이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서는 왜 2번 골랐지? 약간 내가 리더십이 약간 있어서 리더를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완전 오, 오 완전 재밌네요 근데 어리 이서가 리더가 만약에 된다면 정말 아이브 유치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 언니들 일로와요 이러면은 네 이렇게 따라하고 <웃음> 저희가 많이 맞춰줄 것 같네요 이서 이더 막내 유진도 귀엽겠는데? 제가 한번 제안했었잖아요 그 아이브 선사 <웃음>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딱 하면 되겠네 이서가 이제 부장님 하시고 이제 유진이가 인턴같이 막내 하면은 재밌겠다 어 여러분 이거 널리 퍼트려주세요 보인다나 스타쉽 <웃음> 자 다음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까지 다, 다 맞췄어요 내가 리더하는 것도? 저는 리더에 아직 그럴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 이서! 이서한테 리더 자리를 넘겨주겠어 자 다음 질문 삐리삐리 네번째 다이브의 선배이자 만인의 선배가 된 가을선배 가을선배가 추구하는 멋진 선배란 첫번째 카리스마 있고 똑부러지는 선배 두번째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선배 세번째 같이 있으면 늘 즐거운 선배 어, 어 멋진 선배? 이거 너무 다 좋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선배 중국건 아니야 <웃음> 선배 그래요 저는 어... 1번 아니면 2번. 왜냐면 멋진 선배잖아요. 즐거운 선배는 뭔가 저 나에게 좋은 선배 느낌이고 멋진 선배는 사실 1번 아닌가? 근데 멤버들, 멤버들이 봤을 땐 2번 같기도 하고. 음. 둘다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카리스마 있고 어떻게 사람이 맨날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음... 자... <웃음> 3번, 2번, 2번, 3번? 가을 선배는 카리스마? 오! 완전 납득이 가네요 음. 3번, 2번, 2번 어! 2번도 근데 엄청 많아 2번, 2번, 2번? 2번? 3번? 1번, 1번? 3번? 오 근데 엄청 많네? 다 약간 어, 맞네 의외네요? 2번으로 갈까요 그러면? 저는 멤버들 어, 멤버들은 근데 1번 골랐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멤버들 생각했을 때 왜냐면 제가 약간 멋진 걸 좋아하잖아요 카리스마 있고 무대에서 그니까 멤버들이 1번 골라줬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율을 한 3대2로 합시다 어때요? 왜냐면 3번은안 골랐을 것 같아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자 저는 그러면은 약간 소신대로 이게 3명, 2명, 이제 0명 이렇게 가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두든 뚜든 나 너무 떨려 아! 비런 처음으로 틀렸어 어, 와다 지금 결과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2번이 제일 많네요 원영, 레이, 이서 이렇게 있고 1번이 리즈, 3번이 유진 어, 약간 어, 충격이야 처음으로 틀려서 지금 너무 시무룩해요 음. 그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어왜왜 왜 그랬을까? 일단 리즈가 1번이었죠 리즈에게 나의 이미지는 약간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인가 보다 리즈에게 나는 약간 똑부러지는 그런 언약 그리고 이제 이거 고른 친구들한테는 내가 약간 어 이거 애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인가? 레이랑 원영이랑 이사가 왔을 때는 약간 부드러운 이런 다정한 이런 느낌이고 유진이가 <웃음> 나랑 저랑 재밌게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보 뽑은 거 같아 <웃음> 뭐야 이거 약간 멤버들의 성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웃음> 그런 듯 <웃음> 맞죠? 제가 지금 추리한 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오. 어떻게, 저는 그러면은 세개다할수 있는 선배님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는 카리스마 있게, 어느 때는 부드럽게, 어느 때는 즐겁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멤버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네요. 아, 근데 하나에 틀려버렸네. 저 진짜 다섯 개다 맞추고 싶었는데, 아쉽다. 음,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뚜둔. 이제 마지막, 삐리삐리. 가을선배를 보면 눈 이것도 가사네요 눈 깜빡할 시간도 아깝다는데 가을선배 대 다이브 눈싸움 최고기록은? 이건 뭐야 이거 완전 너무 어려운데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이걸 어떻게 맞춰? 1분 이상? 1분은 좀 어렵지 않나? 약간 멤버들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눈싸움을 꽤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중간을 예상하는데 멤버들은 제가 눈싸움을 잘하는지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 1번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3번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일 것 같다 1번 2번? 1번, 2번, 2번, 2번 2번, 2번. 하긴 약간 이 가운데가 뭔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게 빨리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그래서 안정적이니까 중간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이 많다 그래서 이번엔 다이브에 좀 힘을 빌리겠습니다 저는 2번을 할게요 2번을 하고 이제 제가 지금 하면 되는거죠 카메라에 대고 자 여러분 제가 또한 눈썹 합니다 저를 잘 지켜봐주세요 자 준비, 시작! <웃음> 어, 까봤다 아, 나 너무 <웃음> 23초 했다. 어나 완전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실패했네. <웃음> 아니, 근데 반칙인 게 앞에서. <웃음> 언니, 언니께서 너무 이렇게 웃고 계셔가지고. <웃음> 아, 너무 웃겨. <웃음> 아, 틀렸어. <웃음> 아, 진짜 재밌다. 여러분. 아, 틀렸지만. 근데 이건 멤버들이 뭐 부른 거예요? 저 궁금한데. 아 웃겨 아 1번이 레이 원영 리즈고 2번이 유진 이서열에요 아 역시 1번이 많은데요 역시 나를 잘 알고 있군 <웃음> 아 너무 웃겨 아 다이브 저랑 눈싸움 어떠셨나요? <웃음> 제가 좀 귀여운 척을 많이 했는데 아 전재밌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꼭 30초 이상 해보겠습니다. 어 귀여워 귀여워 신콩 저도 신콩 <웃음> 감사해요. 그럼 이제 선물 개봉하면 되나요? 어또 뭔가 왔어 아이브 멤버들의 텔레파시를 성공적으로 받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이브의 텔레파시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올라오는 다이브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면 나머지 선물을, 나머지 선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 대박 소원 3가지 오 여러분 완전 완전 가능 지니처럼 약간 소원 들어주면 이제 저도 소원해주는 그런 느낌인가 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뚜둔 제가 한번잘봐 보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어, 올라오고 있나? 어, 됐다 오. 제가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걸까요? 좋아요 웅니! 웅니 먼저 해보겠습니다 웅니, 웅니, 네. 어? 왜요? 에? 네? 더 귀엽게? 어. 잠시만. 웅니, 음. 웅니, 네. 아, 성공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공 성공 <웃음> 오 다음 이제 다음 해보겠어 또 여러분 올려주세요 오 뭔가 되게 많네 캡처 타임 너무 쉽지 않아요? 캡처 타임은 마지막에 제가 해줄 수 있죠 자음 케이 okay, 캡처 타임 말고 뭐가 있을까? <웃음> 콩순이 배고파 가을 버전? <웃음> 이건 살짝 고난이도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안보 뭐였지? 콩순이 배고파 그냥 이것만 하면 되죠? 자, 이건 콩순이가 아니니까 가을 배고파로 하겠습니다 <웃음> 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할게요 가을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웃음> 성공해주세요 제발 <웃음> 배 안고파 보여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 아 그럼 제가 잠시만 오케이. 메소드 연기 난 진짜 너무 배고파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와, 진짜 밥좀 주세요. 가을이 배고파. 가을이 배고파. <웃음> 이거, 이거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맞아요? <웃음> 너무 약간, 약간 때 쓰는 거 같은데? <웃음> 아, 웃겨. 아, 이거 레이 진짜 대단하다. 와. 레이 진짜 존경, 리스펙 합니다. 와, 가을이 배부팡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신중하게 적어주세요 레이가 봐야 된다고 레이한테 다음에 좀한수 배워야겠네 귀엽다음 뭐가 있어요? 가을이 배고파 근데 자 가을피스 만들어주세요 그거 엄청 많네요 가을피스 근데 이거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가을피스 생각해봅시다 가을피스 음 가을이니까 약간 뭐가 있을까요? 나뭇잎? 아니면 내장점? 이거? 이거? 근데 가을피스가 손으로 꼭 해야되는 건가? 어때요? 우리 같이 만듭시다 난 다이브의 의견을 듣겠어 단풍을 어떻게 손으로 만들래? <웃음> 단풍은 못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안 오나 보다 어때요? 자, 다람쥐 피스? 다람쥐. 아, 다람쥐 도토리 먹는 거? 귀두의 부위? 어, 어려워. 솔직한 거야? 토토리 자 그러면 여러분 줄어봅시다 자 이거 첫번째 두번째 토토리 세번째 이거 솔직한거야 자 볼에다가 이렇게? 좋아요 자 1번 2번 3번 자 골라 골라 2번 3번 3번 피스는 솔직한 거야? 3번 2번 턱 밑에 부인 3번 2번 3번이 맞네 자 2번 3번 중에서만 그럼 골라주세요 이거 도토리 약간 먹는 거 같은 거랑 이거 뚜둔, 뚜둔, 뚜둔. 앞에서도 막 고민 중이죠? <웃음> 누군 2번, 누군 3번이에요. <웃음> 어, 근데 혹시 댓글 보고 계세요? 뭐가 많아요? 너 너무 반반인 것 같아. 2번이 많은 것 같은데? 2번? 2번? 2번 합니다. 가을피스 2번 가요. 오케이, 2번. 자, 우리 모두 가을피스를 따라 해봅시다. <웃음> 자 약간 도토리가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앙! 이런 느낌 <웃음> 자이 마카롱 한번 들고 해볼게요 약간 이게 도토리 생각하면 앙! 이런 느낌 끝! 가을피스 여러분 이제 인생 내 컷이나 뭔가 이런 거 찍을 기회가 되신다면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끝나고 열심히 이 가을피스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가을피스도 만들었어 완전 행복해 여러분 그럼 저 이제 선물 다 얻는건가요? 예~~~ yeah! 진짜 궁금했어요 사실 선물 뭘까 <웃음> 약간 기대되면서도 무서운 오입번 귀엽다고 역시 다이브랑 다이브랑 통했어요 자 좋아요 인생네커서 출발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이거를 열면 되는 건가요? 나 지금 너무 떨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보면서 놀랐는데 이것조차 다람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예요이 정성? 진짜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저 그러면 하나씩 까봅니다 자 일단 작은 거 먼저 까볼게요 아 근데 다른 멤버들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가 나올까 진짜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막그 원영이 보니까 무서운 거안 좋아하는데 무서운 게딱 좋아 같은 와, 무서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 어, 근데 상자 엄청 예쁘다. 자. 여기 놓고. 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봐주세요. 두든, 뭐 뭘까요? 와,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완전 내 맘에 싹들어 결정해신 점심 메뉴. 어? 이거 완전 좋은데? 어, 그럼 전이 김에 당장 해보겠습니다. 이거 메뉴가 들어있는 거겠죠? 저 그런 것도 진짜 좋아요. 오늘의 운세 막 들어있는 거. 자. 골랐어요? 과연, 이 메뉴를 다이브 분들도 아직 저녁을 안 드셨다면 같이 드셔줘요 다, 드셔주셔야 합니다. 택배불고기 완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대박 제가 좋아하는 한식 나왔어요 택배기불고기 예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여러분 지금 살짝 넘겼는데 뭐예요? 와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 <웃음> 보이죠? 아 이게 약간 중간이 그건가? 아닌데 다 엄청 맛있는 거맞네 대박 완전 다 이렇게 맛있는 것만 있어요 진짜 너무 좋다 제가 그럼 이건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오 맘에 든 점심 메뉴 좋아요 아나 너무 신났다고? 아니 신나죠? 진짜 마음에속 들었어 자 그럼 다음 이큰 친구 열어볼게요 음, 얘도 약간 이 포장이 엄청 예쁘다 가을 가을하네 짜잔 여기로 여기로 됐어 됐어 여기로 아, 완료 <웃음> 자 여기는 테이프가 있으니까 테이프를 뜯고 어, 근데 엄청 가벼워요 뭐지? 이거 또 이상한 선글라스 아니겠죠? <웃음> 자 여러분 온 어, 어왜나오려 그러지? 면서 선물이 뭐일지 예측을 하다가 막 이거 열었는데 무서운 거미 막 이런 장난감이 튀어나오거나 뱀이 렇게 튀어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거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방금 이렇게 열리는 거 보고 그거 아니야! 하면서 열었거든요 되게 귀여운 친구가 있네요 아 어이없어 아 거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근데 지금 저 브로콜리를 안좋아하는데 지금 안좋아하는 브로콜리 인형과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의 콜라보라네요 이게 무슨 킹받는 아 어이없어 아니 안녕 아 안녕 제가 브로콜리를 살짝쿵 안좋아하긴 하지만 인형이니까 귀엽게 봐주겠습니다 아. 가을이랑 닮았어? 누구야 누구야? 나 지금 브로콜리 닮았다고. 이름 지어, 이름 지어줘. 이름. 어, 근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웃음> 어, 왜 이렇게 부담스럽죠? 여러분. 자. 어. 오케이. 어. 정했습니다 오케이 자 안녕 내 이름은 파브야 자이 이름은 파브입니다 왜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어울리는 이름으로 지어봤어요 약간 이응이 들어가는 그런 둥글둥글한 이름보다는 <웃음> 이런 날카로운 이름으로 지었었습니다 파브 예상 아무도 못했죠? 좀막막막 브로콜... 브로콜 이렇게 안지었어요 가로콜리? 진짜... 진짜 나와요 <웃음> 가브리? 진짜... 파브, 파브! 파브입니다 파브, 안녕 파브 너도 여기 옆에 있어 아! 제가 얘 이름을 사실 지어주려고이 촬영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눈이 약간 맹한 거예요 얼굴이 뭔가 아시겠어요 <웃음> 왜요 이거 <되게> 무섭게 나와요 <웃음> 아니죠 <웃음> 그래서 맹 해가 지고 바람 찌니까 맹남이 맥라미, 맹남이로 정했습니다 자 안녕 난 맹남이 그 여긴 파브 맹남이와 파브입니다 제 친구들입니다 무슨 스폰지밥처럼 어이없어 자 여기 잘 앉아있어요 좋아요 파브랑웅남이 그럼 옆에 잠깐 대기하고 얼둥이 <웃음> 월등이. 그러니까 얼둥이도 사실 그 즉석에서 얼렁뚱땅 만들었다 해서 얼둥이로 지었는데 엄청 귀엽잖아요 이런 느낌인거죠 가을이 닮았어 둘 중에 뭐가 나를 닮았다는 건지 <웃음> 맥나미를 닮았다는 거겠죠? 파브가 가을선배 쳐다봐요 안 쳐다보잖아요 <웃음> 자 다음 해보겠습니다 이 귀여운 포장지 뜯는 거 너무 아까워 자 뭔가 얘도 기대되는데? 오 뭐야? 아 이렇게 옆으로 뜯는 거였어 좋아. 오, 어. 형이 완전 부드럽게 생겼네. 근데 뭔가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얘도 왜 테이프가 붙여져 있지? 얘도 튀어나오나 이거 <웃음> 왜왜 약간 뜨는 거 같지? 아! 뭐야, 이거? 대박!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보이세요? 진짜 너무 귀엽죠?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진짜 내 생일 선물이야. 아니, 진짜 감동이다. 와,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있어. 이렇게 봐봐요 <웃음>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에다가 제가 진짜 옷베개가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요즘 차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맞춰 준비를 해주셨어요 진짜 기분이 가 좋은 가을 핑크핑크 나 닮은 어피치 진짜 행복해요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잘 쓰겠습니다. 아, 진짜 나이 리본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 어떡해. 깜찍해. 어쨌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선물 하나 또 획득 완료.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뭐, 왜 이렇게 다 좋은 것들이죠? 제가, 제가, 나다 좋은 것만 뽑았나? 분명 다른 거 봤을 때는, 다른 멤버들은 엄청 막, 그 외계인 선글라스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파브랑 반응이 다르네. 파브, <웃음> 미안. 미안. 저도 인간인지라 반응을 숨길 수가 없네요. 얘 이름도 지어주자고? <웃음> 너무 좋아. 얘는, 얘는 완전 귀여운 걸로 지어줘야겠다. 어, 어, 그러면은, 피치랑 핑크니까, 어, 핏핏핑핏핑이 피핑, 아니면 핏핑이 아니면... 피치! 치! 핑치! 핑치! 피핑이 아니면 핑치 근데 피핑이 발음이 좀 어렵다 그쵸? 죠어요요 어, 근데 핑핑치약 약간 어, 뭔가 둥글둥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피핑치래. 피핑이? 핑치? 핑치로 갑시다. 핑치. 귀여운 이 핑치 탄생. 안녕. 난 핑치야. <웃음> 좋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차에서 맨날 맨날 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핑치 자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 네 번째 선물 핑치 귀엽죠 진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좋은 것들만 가득한 거야 오. 고 아니 선물이 다 너무 이렇게 정상스럽게 포장해 주셔서 듣기가 아까워요 어떡해요? 됐어 됐어 아, 자, 어, 얘는 왜 이렇게 가볍지? 드디어 준비의 시간이 온 건가? 여기 <웃음> 있습니다 뚜든 어? 뭐야? 어? 이 뭐지? 뭐지, 약간 월급봉투 같이 생긴. <웃음> 뭐가 들었을까요? 쇼?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이브 리더 1일 체험권? 가을 선배의 생일을 맞이하여 아이브 카뿡리 1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효진 이거 유진이가 다 직접 쓴것 같은데 한 시간 킥에 너무 킹 맞지 않아요? <웃음> 와 이건 상상 못했다. 아니 저는 무슨 저도 약간 멤버들 사인이나 뭔가 폴라로이드 이런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거는 유진이 선물 아닌가요? <웃음> 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리더로서 유진이에게 집중적으로 코치를 해주고, 유진이를 이끌어주고, 제가 한번 한 시간이, 한 시간이나마 열심히 해주겠습니다. 유진아, 기대해. <웃음> 이거는 제가 완전 소중히 갖고 있을게요. 오, 카풍리, 안유진. 안유진 씨의 사인까지. 좋습니다. 오, 약간 어지랬던. 선물 <웃음> 그 마지막 아니 근데 마지막은 이게 엄청 길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긴가 가 리더 갤 리더 멤버들 <웃음> 저 리더에도 잘할것 같죠? 아니요 사실 자신 없습니다 <웃음> 유진이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유진이를 따르겠어 하지만 한시간이라면 해보면 하지. 자, 어, 뭐야? 이거? 아니, 생긴 게 엄청... 뭔가 트로키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 뭐예요? 이거 한번 저희가 추측해 봅시다. 자, 뭘까요? 마법의 스틱? 전등? 예, 네, 설마 전등이 있진 않겠죠. 와, 이그러다 <웃음> <일구라도> 말았어. <웃음> 응원봉? 응원봉이 이렇게 긴 응원봉이 있나요? 요술봉 어, 뭔가, 설마, 해리, 땡땡, 그, 봉인가? 저, 그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마법봉. 뭔가, 봉 같은 느낌이, 셀카봉? 셀카봉? 봉 같은 느낌이긴 한데, 효자성효자성 <웃음> <웃음> 저희 생일이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궁금하다 포스터? 잠깐만 포스터는 포스터는 제발 포스터는 아니라고 해줘 설마 우리 앨범 까보겠습니다 이제 현수막 제발 포스터만 아니면 돼 포스터는 아니겠지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드든 어? 뭐야? 어? 어? 왜 반토막 나 있지? 아,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상상도 못 했다. 우와, 이거 뭐야? 여러분. 보이세요? 대박! 이거 완전, 뭐야, 이게? 그리고 만년필도 있어요. 이거 완전 내 사무실이다 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기, 딱 기다려보세요 자 이거 만년필도 딱 제가 뽑아가지고 진짜 너무 대박이다 와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어, 나의 사무실 자 딱 보이죠? 음, 오늘은 어떤 일을 해볼까? 후배님! 요즘 <웃음> 뭐, 요즘 뭐 부르는 것처럼. <웃음> 서류사인! Okay. 여기요. <웃음> 어떠신가요? 저의 아니면은 약간 탐정 사무소 어때요? 탐정 사무소? 뭔가 뒤에 느낌 있잖아요. 이친구들 살짝 숨겨 <웃음> 숨겨두고, <웃음> 살짝 숨겨두고, <웃음> 이친구들 살짝 숨겨 <웃음> <이> 뒤로 숨겨두고. <웃음> 어무었어 자, 네 의외 인분? <웃음> 여기로 와주시겠어요? <웃음> 오늘 사건 다져오게자 <웃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어음 그래 사람이 여기서 죽었다고 <웃음> 어? 이런 말은 삼가하는 걸로 내가 너무 과 몰입했나봐요 여러분 <웃음> 자 그러면 은 이제 사건 스쳐 보면서 음, 그렇군 오늘의 점심 메뉴는 쫄면으로 가시게나 <웃음> 아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 진짜 아, 너무 웃겨 이렇게 가을선배 이.. 이걸 뭐라 부르죠? 음 명찰은 아닌데 명패! 명패! 가을선배의 명패까지 제가 야무지게 획득했습니다 아 웃겨 네, 대표님. <웃음> 지금 메뉴 수첩, 메뉴 수첩 보면서 탐정, <웃음> 탐정 흉내내기. <웃음> 상담해준 선생님 같아. 오. 재밌죠? 탐정 노트가 메뉴 수첩. <웃음> 모르는 척 해주세요. 죄송한데. <웃음> 아. 음. 안경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딱 안경 있으면 찰떡일 것 같은데. 아쉽지만, 다음에, 다음 기회에. 대표님, 어서 오게. <웃음> 대표님, 멋져요. <맞자요>. 파브 <팝우> 실종사건. <웃음> 진짜 다이브. 다이브도 정말 열심히 과몰입 해주시고 계시네요. 파브 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일로 와. 다 뭐였죠? 이제 메뉴하고 노트 용패랑 또이 친구 리더권 자 오늘의 생일파티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이 우리 맥람이 맥라미. 맥람이도 잘 입고 어 좋습니다 자 다이브 여러분 우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데뷔하고 나서 생일파티를 이제 브이라이브를 통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지만 우선 정말 많은 다이브 분들과 또 오늘 연세대학교 학생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보낸 것 같고요. 또 제가 제 소원이 이렇게 다이브랑 생일 같이 소통하는게 소원이라고 했을 만큼 정말 이 날을 기다려왔고 또그 기대를 뛰어설 만큼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가지고 다이브 앞으로도 정말 많은 추억 많이 만들어왔으면 좋겠고 내년 생일에도 내년에도 또 많은 행복한 날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다이브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이브 조심히 가요 안녕 내 생일 파티에 무사히 어 끝낸 걸 축하 안녕 해초 타임 진짜 안녕 <웃음>